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드라이브 나우시라는 데모 버전의 게임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 게임의 단점은 주인공이 오로지 검 하나로만 적들과 맞서 싸우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웃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늘은 귀찮아서 페이스리그를 안켤게요 이렇게 돼있군요 밭을 일구고 있어 띠 이게 뭐지? <웃음> 여장가 주인공? 어? 개뜬금 없다 <웃음> 키도 안 알려지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컨트롤 한번 보죠 저는 키보드를 해요 Right, Left, A, Run Shift를 <웃음> 통해서 블록을 합니다 노노노 no. no. no. 이거 못 바꾸니 키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키못 바꿔 왜 이래? 엔터 오케이 탭으로 바꿀게요. 이 탭으로 바꾸고, 아, 어... 블록을... 아 어, 스페이스로 바꾸자. 이게 나을 것같아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택업, 미드어택, 다운어택. 드롭 디바이스는 F. 턴 V. 아 어, 이건 패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기사가 달려오더니 검을 떨어뜨렸더니 주인공이 냅다 그걸 주웠어 <웃음> 좀 어이가 없는데? 오 뭐야 저 회초리 이렇게 상단, 중단, 하단을 막아서 저도 상단 중단 하단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임이에요 아! 어 시계 때리는데? 어디가? 뭐지? <웃음> 어, 뭐야, 뭐야? <웃음> 연습이다, 연습. 오케이. 이자식가 그냥 좁해도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어 <웃음> 죽어버렸어 뭉미 다시 어떻게 시작해 이거 아아아아 아. 아, 아. 계획 아, 깔리네, 이거 잠깐만, <웃음> 이거 위... 위아래라는 약간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겠어요. 어... 아, 이 회사 게임이 아니냐? 단단 상단 아! 저 회초리 갔다가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아! 여기서 충분히 연습 하고 가라는 거구만 모, 모션을 잘 보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아. <웃음> 종원이 피멍들겠다 임마! 아. 저거, 탕! 막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마시멜로디. 탕! 막는 게안 되네. 오, 됐다. 아. 어허. 바로. 눌러야 되는데 완전 완전 무슨 타이밍이라고 하, 하더라? 아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네 에, 실력 각게임입니다 이게 에, 패링 타이밍이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맞아야 돼요 아하! 그냥 맞고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는데 패! 아! <웃음> 와 이거 슥.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하나 둘 <웃음> 아퍼! <아파. 웃음> 아프다고! 안되겠어. 가야겠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이상한 거 있어, 저게 <웃음> 아니,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주인공은? 뭐 하는 데야? 아세요. 가시라고요 아! 아, 왜 이러세요? 아! 이거 왜싸우러 싸우러 날려, 싸우러 이거! 안 돼! 아! 아! 뭐야? 하늘에서 이상기 떨어져서 추웠어 그리고선 왠 멍청한 녀석이 칼을 떨어뜨렸더니 개뜬금 없이 회초리로 날 패기 시작했다 아! <웃음> 아 이거 개이렵네 완벽하게 패링을 성공해야지만 내가 갈, 가고 가 싶다는 그 생각이 들것 같아요 휙! 들리는 소리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웃음> 미리 맞게 돼 이게 아! 오 어, 휙! 들린 소리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몸이 반응을 못 해. <웃음> 알아도 맞아야 됐다. 아! 아 정강이 피멍들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이 이걸 상대방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되네 이게. 에이 너도 안돼 맞아. 바로 소망 치는 거 맞아. 보이? 쟤는 뭐냐고 저거? 아, 아. 뭐야 <웃음> 이게? <웃음> 내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도 있고 어 상단 상단 상단 상단밖에 공격을 안하니 틀렸다. 이게 이제 세이브 그거인 것 같고 구경해 보니까 어 어. 어 이렇게 바로 어 바로 생겨버리네. 어 뭐야? 저리 가세요들! 님들아! 한명씩 오세요 님들아! 에이 모르겠다 오케이 <웃음> 아하! 죽어! 더블로 죽어! 더블로 웃고 가! 그냥! <웃음> 오 그.. 위로만 때리는 기사 또 왔어 어, 이번엔 중단. 얘는 중간밖에 모르는 바보야, 이제. 아! 피씨. <웃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웃음> 뭐야,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나오네? 야! 야, 바위 뒤에서 튀어나온 거였어? 미친 거 아니야? <웃음> ZXC가 나간 거 같아. 잠깐만. 아, 이거 또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다가 ZXC Z X C로 바꾸자. 여기서 싸면 안 튀어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놈아 가는 가는 척 하면은 나온다요 이렇게 <웃음> 이 녀석아 이녀석아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은 실력이 쌓이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엔 개고생할 게 뻔합니다. 이거 상.단. 종.단. 너도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상.단. 위를 막고 있으면은 그래도 위를 때리네? 이 사나이야. 어 어, 포즈 저거 막는 와중에 바꿔도 바로 이게 되네요. 이렇게 해볼까 그럼? 아! 안되네 아! <웃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느린 적은 이렇게 때려도 된단 말이지? 푹찍하고 죽어버렸네 <웃음> 어? 선생님! 어! 검을 뺐어요! 실전이다 이거야 이게 상단이고 어 미친 상단 하단 중단 일단 막아보자 패링하지 말고 블록을 해봅시다. 아이차! 아이차! 아이차! 아! 어, 큰일 날 뻔. <웃음> 어, 뭐지? 아, 저거 채워주는 거구만. 이상한 장치. 아. 왜다 죽어 있지? 문을 열시오. 못들어와 아까 왼쪽으로 가면 되는건가? 네 세이브 에너지인가봐요 그거. 뭔가 빛이 빛이 막부르한거 보니까 어? 두더지다 아까 요요 요, 요, 요, 요, 요, 요, 있던 무슨 드루이드 같은 거 잡으면 되나봐요, 저. 강력해 보이는데? 에, 너네 기다려봐. 칼, 에, 그런 게안 된대요, 근데. 뭐, 먹는 게 없어. 오롯, 오롯이 이 칼만 가지고. 어, 미친. 어? 헐! 저걸 없애버리네? 패턴 한번 봅시다. 뒷발차기가 하단이고, 그냥 뿔 때리는 게 중단 같고요. 어! 어어! <웃음> 아!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열로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데모라서 여기가 끝인가? 절로 가봅시다 염소 한번 죽여보자 염소인지 사냥인지 사냥이 있구나 뿌리그렇게같은데뛸 <웃음> 때는 또 뛰는 키를 따로 눌러줘야 되고 뛰면서 뭐 공격하는 건 안되고 옛날에 페르시아의 왕자 칼싸움 하는 것 같아 이 이거 쓰고 그냥 막아보고 어? 아아! 아! 안 보고 있었던 이게 잠깐만 <웃음> 어허 어 저게 상단인가보다 얘는 패링을 해야겠네 아 죽었어 <웃음> 그거 너무하는거 아니오 쓰지 말자 어차피 죽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댐벼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내가 진짜 <웃음> 스탭 뭐냐고 아 진짜 발이 날라오기도 전에 그냥 날라가네 오케이 이놈의 새끼. 아! 한대 때렸다. 엄청난. <웃음> 엄청난 발전이야. 라고 하는 순간이 죽어버리네. 아니. 이렇게 어려울 수가. 패링만 하면 돼, 패링 지난날에 배웠던 것을 익혀보자고 어, 그렇지 아! 아, 이거 노리려고 하니까 안되네, 잘 완전히 뒤로 갔을 때 오케이 아, 뭐해, 뭐해! 잘했죠, 그래도? <웃음> 죽었는데, <웃음> 죽었는데 잘했죠? <웃음> 아, C랑 이거, 아, 공격할 때 너무 헷갈려. 어, 플러스 5이면 얼마나 큰 발전이야. 어. 인류에겐 작은, 어? 한 걸음, 아, 나에겐 작은 한 걸음이면 지금, 게이머들에겐 엄청난 큰 도약이라고, 이게. 이렇게 때리고 때리고 아 하단이랑 헷갈려 아아 됐다 요잇 어 나를 때리지가 않는데 어어 이런 식으로도 홍호라. 오케이 너 주, 뒤졌다 너 죽어라. 일로 와. 뭐야 저 아몬드 배어 뭐야? 어어 오, 오. 앞다리 왜 이렇게 길어? 중단 중단 하단 하단. 난어손 아프다고 저렇게 절레절레 하네. 연서가 아아 복부 가격 <웃음> 집까지 가겠다. 이러다 아니 왜안 되고 제때 눌렀다 생각했는데? 오호 이분은 제대로 해봅시다 집중을 해보자 이게 게임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게 못하는 것 같아 아 움직일 때는 이게 내가 그때그때 그때 잘 눌러줘야 되네 오케이 한 대만 때리고 케두대 때릴지 아아저 <웃음> 뒷다리 저거 아 똥망 게아 잘하나 싶더니 아 하체가 약하네 하체가 부실한 것이여요. 아니, 저기서, 밭이나 일구지, 왜 갑자기 칼 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자꾸. 이상해, 주인공이. 엉덩이 딱대. 아! <웃음> 기사가 꿈이었을 <꾸밸을> 수 <수도> 있다고? <웃음> 엉덩이 이새끼야 아 스페이스바 누르.. 누르고 있잖아 그냥 엉덩이 딱대 어 이게 올려치니까 그냥 두한대 맞고 뻗어버리네 피가 두 칸이었는데 오 상단 아 난 다시 살아난다. <웃음> 인체를 복사해 버리는데? 어, 올려치니까 피가 두 칸이나 따라버리네. 아! 자, 이번에 잘 막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죽으면 <웃음> 안돼야 이거 대본데대보가 왜이래 이거 게임이 어? 이거 내일 살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러면 안 삽니다 개발자 어? 게임 안 사는 수가 있어 너무 어려우면은 어? 지장이 간다고요 판매율에 지장이 생겨버릴 수가 있다 아. 아 제가 모난할 때도 말이죠 너무 아 저스트 타이밍 그래 저스트 타이밍 기억이 안 났어 너무 저스트 타이밍에 맞추려고 해 그러지 말고 그 0.5초? 그 반의 반박자 그 전에 맞추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은 펼쳐졌으니까 실전만 조금만 어, 잘하면 될것 같아요? 아, 댐벼라. 이번에쉴 수가 없다. 올려치면은. 어, 뭐야, 왜 피가 한칸 달아? 아, 엉덩이, 엉덩이 때렸을 때 올려쳐야 저은가 보다. 어, 뭐야? 어? 어, 뭐지? 어, 동굴로도 들어갈 수가 있네? 어, 위키를 눌렀더니 동굴 안쪽으로 이제 진입이 되네요? 몽미? 엉덩이 딱대 이 제시가! 아! 아 두대치면 안되겠다 저 올려치기 했을 때 진짜 선생은, 기사 양반이 아니고, 저 사냥이 아니었을까? 사냥 선생! 예, 감옥 때문에, 하단 패링하고, 공댕이 치면은, 피가 두칸 나는 것 같아요. 음. 머리는 그냥, 예, 헬멧 쓰고 있어서, 뭐, 상단으로 때려도, 근데, 곰은, 곰은 어떻게 한 거지? 아, 턱이, 비어있어서 그런가? 좋아, 엎어지면은 턱을 한번 시게 때려보자. 에이, 궁뎅이. <웃음> 아, 어, 눌렀는데. 아, 잘못 눌렀다, 이번에. 아, 저 화살표 키 방향이 있네. 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웃음> 저걸 지금 보라고. 아. 근데 주인공은 감옥도 없고 어? 지금 보니까 우측에 사람들이 다 죽어있고 칼을 이걸 기사가 가져가다가 놓쳤잖아요 이 칼이 엄청 대단한 칼이 아닐까 사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 잡고 또 동굴로 한번 가봅시다 아! 하단이라고 요기 에코님 어 주인공이 시체도 보여요 아 제발 너무 어렵다. 진짜 엄마에서는 "내 게임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걍 어렵네. 피도 세칸이고 <웃음> 아, 너무하네. 이거 여기 쓰자안 되겠다. 오세요, 오세요.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두대 때릴 수 있어요. 에. 에. 에에에. 오케이, 공격각. <웃음> 공까지 잡고 가 볼까? 오케이. 좋았어. 왔어, 필이 다시 왔어. 오, 오케이. 아, 저거 잘못 막았는데. <웃음> 아, 살아나라. 난 다시 살아났다. 너는 피가 내 칸밖에 없지. 오케이. 딱 대시고. 아! 오케이. 잡아버렸어. 일로 와. 곰이 또 있다고? 어? 아이고,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어 미쳤네 이거? 어어어 <웃음> 어. 어뭐뭐뭐뭐뭐 어, 뭐. 저 뭐, 뭐, 뭐, 뭐, 뭐. 가? 아이게 이... 개만도못한 녀석들 군대 궁 w 이 e n 야 어! 어어아어어 아, <웃음> 아 개새끼들. 동굴부터 가보자. 동굴 궁금했어. 동굴 뭐 있냐?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왠 까마귀배라고? 제천 대성이 싸우고 있는데? 오 뭐야? 어 지들끼리도 싸우네요? 뭐야 서로 틴팅거려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중단 하단? 어 중단? 상단? 패링을 해야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이씨 너무 빨리막는데? 패링을하시라고요 <웃음> 개코님 뭐렇지어 이렇게 때린게 아닌가봐 그냥 아 그냥 막고 때리면 되겠다 얘는 원숭이 원숭이 너무 약한데? 어? 아 짧아 패릭 <웃음> 말고 성공. 아, 그래 그. 알겠습니다. 얏. 좀 죽어. 죽어. <웃음> 막고 그냥 막고 때린대네. 오케이 하는데. 아니, 아니 이게 왜안돼 이제 또? 경무전 들어갈 때요. 아하 오케이 <웃음> 재밌네. 그렇군. 오 원숭이 1구만어 음. 여기 또 막혀있네. 제 이상한 애 있어 또. <웃음> 원숭이가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여의봉 들었으면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웃음> 제 보고 있다구요 그럴 수가. 다시 나가야 되네. 아 그럼 곰이랑 또 앞뒤로 매차쿠자 당해야 돼? 내가 대몬데 <웃음> 이거 너무 애절한 거 아니야 게임이? 제대로 막아보세요, 개코님. 하실 수 있어. 댕이 아. 에. 에. 에. 봄 이리와! 아! 저 분명히 제트키를 눌렀습니다 스페이스 바랑같이 눌렀다고! 너무 늦게 눌렀나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죽어라! 아, 이제 애, 앞뒤로 매차쿠차 당하는데? <웃음> 안 돼! 아! 이제 한 대도 안 맞는다, 진짜. 이럴수는 없는 거임 아 <웃음> 아아 어, 저 막히면 내가 저 딜레가 시계 생기네. 아에에 일로와 꼼 딱대 아! 아 너무 늦게 눌렀어 하단인데! 아니 하단이 아닌데 <웃음> 아 이거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안돼 저, 저 두루이드 뚝배기 좀 깨보자, 어? 님은 할수 있어요. 그렇지. 두대 때리고. 아, 진짜. 구, 아잇! 아! 아! <웃음> 나 진짜. 야! <웃음> 에에에에. 에에에! 에에! <웃음> <웃음> 아, 잘못 눌렀어. <웃음> 아, 게으렵네. 그냥 누르고 있어야겠다. 한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다시 삘이 왔어! 아까 죽었던 삘이 다시 왔어! 오케이! 이거야! 넌 저리 안 꺼져? 시, <웃음> 어! 이게 이 죽어라! 어어 이거 반대병으로 봐니까 이상해 양은 우측에 있어야 돼 아니 좌측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측에 있지? 에 <웃음> 오케이 각성했어 실력이 늘고 있어. <웃음> 어이구 카운터가 시계 들어가 버렸네. 어 잘못 눌렀어. 어 하단이었는데. 아 안돼. <웃음> 필리타 맞는데 이게 저거? 아아 한대도 안맞습니다 저 이제 아..뒤졌다 이제 곰탕 끓여 먹는다 오늘 사냥 젖을 잘라다가 곰탕을 끓여먹을겁니다, 오늘. 일로와. 아, 진짜. 맞으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정수 타이밍 아니라고. 그냥 때리기 전에 막으라고. 그러면 패링 어찌저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주인공이 신발도 없어. 지금 보니까 참팬트는 입고 다니냐? 하기스 골드 매직 팬트도 없을 것 같은데, 저스트 타이밍 아니라고 맞춰서 누르려고 하지 말라고. 아, 개 꾸야! 더스 타이밍. 그냥 오박자오박자오가 보고 그냥 누르고 싶을 때 누르지 말고 미리 미리 타이밍 맞춰서 누르지 말고 그냥 막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렇가하빠게보 하다 보면은, 된다고, 그냥. 그냥 막아, 먼저.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공댕이세 방, 시계 들어갔고. 됐어, 넌, 이해를 했구나. <웃음> 그래, 미리 막아. 미리 막고, 막다 보면은, 저스트 타이밍 생겨 그냥 패링이 될 거요 그렇지? 아막기라 하면 어떡합니까 <웃음> 아 잘못 봤다 다 아닌데 중 써야겠는데 이거 어 무서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제다가 써야겠어요 아 뭐야 뭐야 아왜 여기서 왜 여기서 생겨 아 미치겠네. 아저 부시겠네 저안 된다 안 된다 비한 칸밖에 안 남았다 아아이 대체 왜 이거를 칼 들고 여행을 하는 거지 대체? <웃음> 아 도르마무 당신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웃음> 궁뎅이 싹 돼. 네. 하아... 오두대두 대, 두 대. 일로 와 집중해서 때린다. 아. 잘못 막았는데 아 F 저거 써야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공댕이 싹대고 어. 오케이 공댕이. 아. 어. 오케이 공댕이샷. 으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너 죽고싶어? 아 아아아 아, 아, 뭐야 너쟤 뭐야 쟤 <웃음> 패턴 파악을 하세요 하단 하단 상단 하단 저 방패가 막아주는건가? 막고 그 다음에 때리면 될 듯? 갖고 가야된다고? 아이고 하.. 저.. 세이브 저장장치 썼는데도 저 죽어버리네? 아 제발 아, 그거 왜 엉방을 치시죠? 가자. 아 하단이에요, 개코님. 반박자야겠다? 1회 반박자 하나 둘 아하 제발 그냥 막자 상단 제대로 못할거면 옳지 아! 뭐야! 아! 아. <웃음> 오. 아 콜라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커피라도 마실까? 당분이 떨어져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저 오늘 또 새벽 2시쯤 깨가지고 혼자 또 책읽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또어찌거리 했거든요? 하... 콩댕이 샷? 왜이렇게 깔끔해? 왜이렇게 잘해 갑자기? 너 누구야? 개커님 어디갔어 너? 그럼 그렇지. <웃음> 그럼 그렇지. 아 이거 프레임으로 읽을 수가 없네. 아씨. 양 깔끔하게 잡고. 아더 이상 지체면 안돼 진행을 하자. 잠깐만. 어, 아,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아, 패링 거지같이 힘드네, 진짜. 한대 때려 아오 두대 때려 엉덩이 때려 한대 더 때려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이거 설치 못해? 와... 이또 설치 안되게 해놨네. <웃음> 일로와. 저기다 두면은 양이 저거를 안 부시겠지? 집중하세요 집중! 아 이거 드루이드까지 잡을 자신이 없는데 아! <웃음> 앞뒤로 방갈죽 당할뻔했다 또또또 또 이상하게 하단이랑 중단이랑 헷갈려가지고 아! <웃음> 여기 어떻게? 아, 너무 고통스러워. 아, 점심 먹은 거 채하겠다. 어? 점심 먹은 거 채하겠어. 아, 저쪽 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왜? 가는 거야, 왜? 어디 가는 거야, 대체? <웃음> 여전히 여기입니다. <웃음> 여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이. 오케이, 세대 됐어. 아, 중단, 중단. 좀잘 봐봐. 하단, 중단, 하단, 아못 때렸어. 그렇지. 하단 터치기. 뒤오씨. <웃음> 이 비겁한 녀석들! 턱치게! 턱치게! 턱치게! 아! 큰일 났다. 어, 양이 무서워. 우측에 있는 게. 죽어라! 허! 어. 어, 저 발차기. 어, 뿔치기뿔치기 머리. 할때나한 대? 어! 오케이. 콩댕이! 아씨를 아, 아, 놀랐어야지! 아, 이거 노이터 할 때보다 개빡치네? 이탄 내가 이제 몇 번이라도 깼으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질 텐데. 아. 아까 저거 드루이드 같이 생긴 애까지 갔었어요, 한번. 아, 집중하자. 이번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진지 모드 좋고 잘 봐봐 어나 무슨 시각에 문제있나봐 눈에 문제있나봐 우측으로 가면은 좀 좌측에서 보던거랑 달라보여 좌측에 있어야 돼. 너는 다 좌측에 있어야 된다고. 왜 우측에 있는 거야? 우측에 있으니까 못 하겠어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갑자기 배 어? 벨트 스크롤이면은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이게 플랫폼 게임인가? 플랫폼 게임이라 해야 되나? 그래. 너는 좌측에 있어야돼 좌측에 있어야된다고 궁뎅이 때리고 아아 방어한다는게 때려버렸다 어 안돼! 오, 짜식아저 양이 자꾸 세이브를 아 없애버리니까 이거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쓸게요. 아씨 아씨 바로 지금 어떻게? 아니 왜못 막아? 아 어이가 없다 이거 그냥 대주주잖아 이게 이상해. 누르고 있어야되나? 패링때도 쭉 누르고 있어야되나? 에, 세이브 일회용이에요 저거, 그... 기사 잡았을때처럼 충전기같은걸 먹어야되나봐요 충전 포인트같은거 그래야지 그때 이제 또쓸수 있고 세이브 무한이면은 뭐 이거 쉽겠죠 이번에도 진지하게 한번 어, 때리면 안돼! 어. 또때리려 그랬어. 방어해야 되는데. 아, 이건 제가 못 막은 거고. 졌어. 아, 둘 아! 내가 늦었나? 아, 이거는 못한 거고, 내가... <웃음> 야, 이 금방 지치는 걸그 5시간 이상을 했어. 아, 대단하다. 이번에는 안 맞고? 양쪽 교대로 때린 구간까지 가볼게요, 제가. 오케이. 어, 헷갈려. 하나, 둘!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죠? 굿! 여기서 잘해야 돼. 길 막지 마, 이 자식아! 길 막지 마시라고요. 어, <웃음> 막고 있어야 되네. 내가 너무... 아... 헛방치면은 이게 그냥 맞게 되네 아... 쭉 누르고 있어야 되네 스페링할때도 쭉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 깨달음을 얻었다 너무 빨리나가지고 인식을 못했나봐 아 이건 제가 잘못한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거요아 그냥 막기할때처럼 그냥 그패링타이밍에쭉 막고있어도 되는거였네 그냥 딸깍딸깍 딸깍 누르고 있었거든 때리면 척 누르고 턱 누르고 이러,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하고 있었네. 왜냐면은 하 이게 그거 버릇이 된게그 예전에 세키로 할때그패링 연습한다고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이건 그냥 막은 거고 아... 아... 이렇게 하니까 난네 조금 하나 둘 이거 이제 내가 잘 보기만 하면 되죠 이제 그러면은 패링은 이제 문제가 없다 내가 잘 보기만 하면은 애들을 죽이는데 문제가 없다 아... 아... 그냥 홀드를 유지하면 되는 거였어 아! 잘못 봤다 아 하단 아닌데 하나 둘 너무 빨리 했고 아 하단인데 이거는 헷갈린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대만 때리자 아 실수 이제 근데 동체시력이 문제라는 거맞고못맞고가 <웃음> 막고 문제가 아니고 중단으로 치는지 하단을 치는지 잘 보질 못한다는 거그 순간에 1프레임 2프레임을 잘 보자고 그한 명씩만 나오면은 이제 좀할것 같은데? 아! 아.. 저.. 개놈 자식 좋아 난 차분해졌어 충분히 아! <웃음> 차분해지지 않았어 내, 내 거짓말을 했네요. 네. 콩뎅이! 이거, 한대 맞으면 뒤지는데? 아 하나, <웃음> 아 제발 저런 잔실수를 이래서 아, 운명을 달리하지 맙시다 제발 개꼬님 와 여기 한시간 걸리겠네 한시간 이상 짐된 됐나? 아. 야 데모 게임으로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왜그래 왜, 그래? 왜 안막아 공격이 샷. 저리 가지 못해. 아, 못 봤어. 못 봤어. 잘못 봤어. 아.. 저기.. 큰일났다. 피를 그냥 채울까? 한대 쳐맞고? 그래, 그러자. 아,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오케이, 밥. 뱀이라다곰잡았고 너만 남아서 이제 너랑 나와의 사랑싸움 같은 것이 이제 에에에에에에자에에아 아! 돌진 아니라고. 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안 돼! 이거 왼쪽에 있는 애도 상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개꽃지안 돼! 이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얘 일단 막아볼까? 오케이! 틈이 난다! 틈이 난다! 스링을 성공시키자 뒤로 쭉 땡겼다가 휙 찌르네? 오케이 어 뭐야! 아.. 저렇게 된다고? 저 방패가 막아주네? 대충 짐작은 하, 하고 있었지만은 오케이 요렇게 벌이에요, 벌? 새들이 저 방패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오케이, 아 올려치기 하면 안 되지. 아, 오케이 내려쳐야지, 내려쳐야지. 오 긴장돼. 어두 대만 더두 대만 더 실수만 안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한 대만 더 벌레 같이 생겼어요 <웃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이 새끼야 드디어 드디어 아 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근데? 아, 뭐야, 저거. 뭔 개구리가 방패를 들고 있어요? 한 시간 만에 두분장을 들었다. <웃음> 이거 이제 길이 없나 봐요. 이게 데모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원숭이도 잡고 그러면은 끝인가 봐 이게 데모 이게 끝인가 봐더 있나? 에일리언도 있어요? 그 정식 버전 산 건가? 데모로 했는데도 에일리언도 있어요? 외계인도 있어요? 데모로 하는 건가? 저희 지금 데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데모야 데모 내일 살려고 내일 오케이 죽어 아아 정식이에요? 아 그래서 안가지는 거였구나 저기 아 그럼 이게 끝이네요 데모는 <웃음> 맵다 매워 맵다 생스폴 플레잉 아 애들 다 잡으니까 나오네 이거 <웃음> 제작자 너? 이거 게임도 안 산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씨 아무튼 어 데모 플레이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재밌었다 재밌고 열받았다 재밌는데 너무 킹받았다, 이거. <웃음> 아...